เวสองค์เวสองค์นะคนาทายะนะทัตถายะทิสรเนนะ야ห마ิสระ เตยัมปิพยังปันเต n g v ง s ันเตวิสุงวิสุงวิสุงวิสุงลักขณทายาลักขทายา a h a ทิสร h a s ัญจสิลาเนปัญจสิลานิยา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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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마 사랑한 가차미 가차미 쌍캉 사랑한 삼캉 사랑 가차미 가차미 두띠 연피 두띠 연피붓당 사랑한 당사랑 가차미 가차미 두띠 연피 두띠 연피암망 사랑한 삼사랑 가차미 가차미 두 ᄋ ᄋ ᄋ ᄋ ᄋ ᄋ ᄋ ᄋ ᄋ ᄋ ᄋ ᄋ ᄋ ᄋ ᄋ 미 ᄋ ᄋ 미 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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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온 사람이에요. 12년 동안은 그러나 자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외람되게 탕돌하게천방지투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참 답답하고 불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불교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이웃에게 불교는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마음의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개개인의 지혜가 있다 개개인의 지혜가 있으면 한 가족의 전체가 개개인의 지혜가 높아보십시오 그 가족은 지혜로운 가족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수행의 힘을 갖추지 못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법문이라 말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병이 났을 때에 위장병이 났을 때에 정확하게 내과 전민을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약을 썼으면은 병이 빨리 나았을 텐데 여러분이 잘못 알아가지고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정형외과를 가가지고 나이 배가 아프다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배에다 이 아까진기를 발라주고 폐를 가지고몇 군데 반을 수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동안에도 여러분의 위인은 계속 상해져서 뭐 밖에 치료가 되든과 동시에 이러분 생명도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혹은 만성위장병이 걸려가지고 평생을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빠르게 전문의사를 내과 전문을 찾아가서 곧바로 치료했더라면 병이 벌써 나아질 사람인데 의사를 잘못 찾아가가지고 병을 악화시켰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선 본인에게 먼저 있습니다. 무지의 책임. 본인의 무지의 책임. 자, 그럼 본인의 무지의 책임이 빨리 아, 내가 정말로 잘못 찾아갔구나. 내과의사를 찾아갈 거든 내 성형외과를 찾아갔구나. 이제는 라 늦지 않다. 빨리 내과의사를 찾아가서 내 병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보자. 찾아갔습니다. 아,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참잘 왔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의 환자 입장은 어찌 될 겁니까? 참으로 본인이 타행 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부처님의 법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나는 어진 의사와 같아서 환자에게 정확하게 침례를 하고 거기 환자에 맞는 처방처를 이렇게 적어주는데 그 환자가 약을 먹고 안 먹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그는 누구의 옳은 말입니까? 그런 말입니까? 부처님은 그게 회피적인 말씀이에요? 도피적인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진단도 못하고 돌파리 의사는 아무 약이나 만병을 다 치료한다고 그럽니다 예. 돌파리 의사는 허 만병통치입니다 무슨 병이든 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의학을 전공한 전문인들은 절대 그런 외람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외람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병통치한다는 말을 안합니다 나는 전문의 내과입니다. 소아과입니다. 외과입니다. 청형외과입니다. 심장과입니다. 학 분명하게 자기의 전문 분야를 얘기해서 그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찾아오게 다 합니다. 불교의 수행이라든지 불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면은 바까띠 마꼬라 그합니다 마꼬란 말은 도고, 바까띠란 말은 도의 구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반적인 수행에 관한 길로서 직업을 훈련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습관을 들이는, 생업을 위한 습관을 들인다든지, 아니면 개를 훈련시키는 가라든지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빠바 빠티 마꼬라 그합니다 바띠바다 마고라 그런데 그거는 고도의 지적 수준 깨달음을 위한 수행길 무엇을 깨닫기 위한 것인가 우리의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상을 선택해서 깨달을 것인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네 가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느낌을 통해서 일어난 현상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난 현상과 마음 밖에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입니다. 신수신법이라 그럽니다. 가야 외따나지따 담마 이렇게 단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라 하면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인식하거나 인식하거나 관계 없이 계속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무슨 현상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앉아계시는 동안에 느낌이 있습니다. 다리가 들려온다든지 다리가 아파온다든지 혹은 가려움이 있다든지 숨을 걸음이 있다든지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계셔도 슬픈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포차해 가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금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금시 슬픈 마음이 일어나고 슬픈 마음이 끝나가 하면 또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즐거운 마음이 하면 괴로운 외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또다시 그것인가 하면은 슬픈 마음, 즐거운 마음 또그건가 하면은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계속되는 마음의 변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현상이었니다그대음 여러분들이 소리를 통해서 듣는 현상 소리의 들림도 일어남 사라짐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일어남 사라짐입니다 일어났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일어남 사라짐이에요 여러분이한 물건을 오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오래 응시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보통 정신 집중력이 강하지 않은 그걸 한 물건 오래 응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산만해서 그렇게 될수 없고 여러분 눈이 피로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물건 자체가 흐려 보입니다 그래서 한 물건을 오래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일어나면 사라이에요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늦 4대 5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다는 다이아몬드도 그 자체의 운동이 없으면은 견고성을 지니지 못합니다. 어떠한 물체든지 원자의 움직임이 저는 원자물리학을 원자 전공한 사람을 압니다. 원자물리학체 근처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체의 모든 문 물건들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세포조직이요 극미세, 그 몰래큘이라고럽니다 그걸 갖다가 초현력인 몰래큘모브멘트라 몰래큘 그러는데 미리자 운동현상이 없으면 어떤 물체도 구성할 수 없다는 사실 이건 부처님말씀코고자이입니다 그럼 그렇게 강하다는 다이아몬드 자체에서도 몰래큘러의 브멘트가 없으면은 그 다이아몬드가 형성되지 않고 그 운동이 정지되면 다이아몬드는 바스르르하게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꽉게 되버리는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체에는 이러한 것에서부터서 모든 물체는 계속해서 자체의 운동작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운동작용이 뭐냐면 제구상의 실립입니다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정지되었다 한다면 그걸 <웃음> 썩어버리는 것이요 사가져 버립니다. 우리의 몸도 숨을 들이쉬고 <웃음> 내쉬면서 계속 음식을 먹고 대소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입니다. 요 기능이 딱 정지됐다 한다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는 썩어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흩어져 버려서 차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숨을 쉬었으면 들이쉬고 내쉬고 있고. 음식을 먹고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진행되는 과정이 원인 결과가 원인 결과가 진행이고 일어나 사라지면 일어나사라아 진행이기 때문에 살아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라도 비록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를 원하고 살아있기를 원한 다들 정 내가 숨이딱 멈춰서 꼼짝 안하면 정지됩니다 정지되면 죽었습니다 암흑의 손이 법문하자 열관해 다 그래야 될 겁니다 이제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왜 위파산화를 해야 하시는가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이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일을 효율적으로 생산성이 높을 수 있는 건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참여하시면 불교는 정말로 가장 우수한 종교요 우리를 가장 지혜롭고 생산성이 높은 현실 도피가 아니고 가장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탐복하시게 될 겁니다. 우선 직장인들이 전화를 받을 때에 저는 잠시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이소도 전화를 받은 이 손까지 연필가지대장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은 남의 이 얘기 들으면서 연필가지대장난하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손가지 장난하거나 연필도 장난하거나 학생들 레디오 틀어놓고 책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정된 마음의 징조가 아닙니다. The sign of restless 라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은 정신적인 멘털 스트레스가 강해집니다 그거를 요즘 흔히 쓰는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았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개 여기에 꽉 쌓이면 은 여러분 피부도 거칠어집니다 여기에 많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름이 열 개씩 생겨납니다 하루에 하나씩 열흘만 지나면 열 개가 생겨납니다 그대는 그뿐인 줄 아세요? 소화도 안됩니다 변비 생겨서 대변도 못 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정신건강에서 비롯되고 그 퍼센테이지는 75에서 89%에서 갑니다. 89%까지 89%가 정신건강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병이 온다는 거예요. 89%가 육체적인 병의 원인의 89%가 정신건강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벌써 전에 2500년에 말씀하셨는데 요즘 이렇다는 의사들이 자기가 얼마간을 연구해본 결과 이렇다. 며칠 전에 신문에는 그게 나왔습니다블란서에서 피부병 환자에 대한 그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멘털 스트레스, 정신건강으로 인해가지고 오는 피부병이 79%라고 발표해었습니다 그거는 절대 유리한 발견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정신이 타락되고 정신이 오염되고 정신이 맑지 못하면 은 각종 질환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음습해온다 배고픔이 질병 가운데는 가장 큰 병이라고 그랬었습니다 배고픔이 모든 질병 가운데는 배고픔이 가장 어떤가 는 질병이라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가 이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에 거기에 정신 집중을 시키면은 15분간의 끊어짐이 없이 잘 관찰된 정신집중력은 여러분이 3시간 숙면한 것과 똑같은 피로회복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은 앉아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활동할 때는 어찌할 건가 여러분들이 매사에 일에 일념 집중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볼 때는 절대 책을 보는 데만 정신을 집중시켜야지 다른 생각에서는 아니랍 됩니다 여기 남자분들 아침 공 식사하시면서 신문 보신다면은 그 내일 아침부터 중지하십시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에 쫓기면서 밥먹으면서 신문보는거 밥먹는것도 아니고 신문보는것도 아닙니다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어제 아침에 밥을 잡수면서 신문을 보셨는데 그밥 잡수면서 신문 보시는 기사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 지금 머리에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아 나는 오늘 아침 밥먹으면서 신문기사를 봤는데 이러이러하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있으셨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신문 보는 것도 아니고 둘다 놓쳐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밥을 잡을 때는 오직 밥잡는그 자체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수저를 들어서 밥을 떠서 입에 넣어서 씹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삼킬 때는 삼키는 상태예요. 정확하게 그 동작 하나하나에 마음을 집중하시면은 밥맛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밥맛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음식의 맛을 제대로 알게 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여러분이 편소에 앉으셔서 책 보는 이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변을 보실 때는 대변을 보는 그 자체의 마음을 집중해서 정확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현실의 마음을 집중하라는 겁니다.